워드아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삽입 워드아트를 해주시고 선택은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런데 글자가 검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첫 번째 워드아트를 많이 씁니다. 클릭 이제 내용을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죠.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전체를 선택한 거랑 똑같죠. 변한 위로 기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효과에 변한 위로 기울기를 선택하겠습니다. 그 다음 보듬 굵게가 되어 있고 그림자는 없기 때문에 홈 탭에서 그림자는 반드시 취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둠, 굵게를 해주시고 전체반사 터치 라고 했죠 이제 그림과 비슷하게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점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